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월드경영의 시작 그리고 끝입니다 아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냐고요 왜냐하면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가 월드경영의 준비, 루트, 특산품, 무역품, 신뢰도, 친밀도, 영지, 이전, 퀘스트, 보물상자, 자잘한 팁들까지 다 갈아 넣을 거니까요 아 물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건 따로 빼야겠지만요 자, 어쩌면 이번 영상은 다소 길고 지루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어쨌든 월드경영 영상 이번 거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월드경영의 준비입니다. 아니, 준비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월드경영은 필요한 게 많습니다. 특히 월드경영 언랭크이신 분들이요. 아 언랭이 뭐냐 영지랩 5랩 또는 6랩 막 달성해서 한 번도 월드경영을 안해보신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준비물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먼저 월드경영 마차에 연결할 7세대말 또는 가장 높은 세대의 말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앞으로 월드경영을 계속 함께하게 될 친구들 영지민 4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마차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니까 마차를 만들 자원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필요한건 바로 월드경영에 필요한 식량입니다. 이렇게 4가지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같은 경우는 세대가 높아질수록 마차의 식량 최대치를 증가시켜주므로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 만약에 내가 준비된 7세대 말이 없다. 그렇다면 7세대 말을 만드셔야 되겠죠. 이것까지 설명하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제가 올린 말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마차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차가 있어야 월드경영을 할수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이 있다면, 마차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제작하실 때 행동력을 소모해서 가속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함께하는 호비 영지민 4명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지민 자체에 경험치가 쌓이게 되므로 중간에 교체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능력치를 갖고 있는 영지민들을 4명 준비해주세요. 4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량 같은 경우는 텃밭에서 재배하시거나 축사에서 채집하시거나 또는 채집에 낚시를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2019년 3월 8일 현재 플로린 마을이 10분, 1시간 그리고 3시간짜리 씨앗의 효율이 가장 좋은 상태고요. 발렌시아 서부의 마을에서 판매하는 8시간 20시간 짜리 효율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량은 10분 짜리가 시간 대비 효율은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월드경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마차를 만드셨다면 이 마차 관리에 만든 마차가 나오게 됩니다 요마차를 선택해 주시고 말 연결 관리를 눌러서 말을 하나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월드경영 진입을 눌러서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호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 4명 친구를 집어 넣어 주시고요 월드경영 같은 경우는 1일 제한 식량 내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으며 현재 남은 식량이 마차에 실을 수 있는 식량의 20% 미만이 되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요점 참고해 주세요 자, 처음 시작하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인터페이스 설명 갑니다. 우측 상단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세변동 시간표, 월드경영 과제, 목적지 리스트, 가속, 짐칸, 그리고 기록, 시세, 그 다음에 가운데로 넘어와서 자녀 식량 월드경영 레벨, 저장위치, 획득 보물상자 수, 이렇게 됩니다. 와, 많죠? 이중에서 자주 체크해줘야 되는건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시세변동시간표 목적지, 시세 자녀 식량 그리고 저장위치 영지맵 정도가 됩니다 시간표 같은 경우는 총 15분으로 3분마다 시세가 변동되며 마지막 15초 동안은 월드맵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고 3초는 무역품, 특산품의 판매 및 구매도 불가능합니다 목적지는 앞으로 내가 가야할 목적지를 미리 설정해두는 창으로 주로 목적지를 눌러서 이동하게 되므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월드경영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잔여식량은 현재 마차에 실려있는 잔여식량으로 마차는 이동할 경우, 시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식량이 소모되기 때문에 잔여식량을 수시로 체크해 주셔야 어디까지 월드경영을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장위치는 마지막에 들린 마을로 다음 월드경영시 시작하게 되는 마을이므로 전략적인 종료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영지맵 이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맵에 분포된 이벤트 분포도를 확인하고 떠돌이 상인의 위치 확인 등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자, 월드경영을 시작하시게 되면 최초에는 아마 이 영지에서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서부경비캠프를 눌러주셔가지고 자동이동을 눌러주세요. 요렇게 하시면 서부경비캠프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런 마을 입장 창이 나오면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을에 들어오시면 마차는 자동으로 무역상인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안 움직일 경우에는 이 우측 하단에 있는 무역상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역상인에게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무역상인에게 오면 가장 오른쪽에 무역상점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로 월드경영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아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간단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좌측에는 시세변동 시간표, 잔여식량, 그리고 무게한도가 나오고요 우측에는 신뢰도, 구매, 특수품 교환, 판매 아 요런식으로 있는데 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꼽자면 어 짐칸 무게하고 그리고 여기 전부를 꼽을 수 있겠네요 이 오른쪽은 전부 중요합니다 어쨌든 구매창에 보시면 최상단에는 노란색 테두리를 가진 아이템 하나가 있고요이 친구를 특산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파란색 테두리를 가진 친구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무역품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특산품은 항상 고정이고요 무역품은 월드경영시마다 랜덤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식량이 항상 나오게 되는데 식량은 500에서 2500까지 랜덤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물건을 구매해야 월드경영을 진행할 수 있는데 물건을 구매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식량, 무역품, 특산품 순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아래서부터 거꾸로 구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식량은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식량이 구매 가능하다면 무조건 사시면 돼요. 단 마지막 마을에서 식량을 구매하실 거면 식량 보존법으로 종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식량이 증발되니까요. 자 그리고 가운데 무역품 3개가 있는데 이걸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앞으로 가는 마을에 판매할 수 있는 무역품만 사는 법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가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99개를 무조건 다 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마차 무게가 적기 때문에 내가 가는 마을에 무역품만 사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레벨 마차로는 글리시 마을 정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글리시 마을까지 가면서 들리는 마을에 판매 가능한 무역품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이델 들려야 되고요. 들려야 되고 글리시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사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무역품을 먼저 구매하시고 다음에는 특산품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 특산품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산품 같은 경우는 내가 가고자 하는 종착마을에서의 수익률을 보고 구매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세창에 들어가서 글리시 마을의 취급품을 보시게 되면 현재 포도는 37% 그리고 교보는 110%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교본을 구매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특산품은 무게당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하피깃 부채는 다르니까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특산품을 구매하면 되는데 이때 구매 가능 수량 전체를 구매하지 마시고 하나 정도 덜 사주세요 왜냐면 특산품보다는 무역품의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무게를 꽉 채워 버리면 다음 마을에서 무역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지금 특산품을 구매했는데 무게가 한350 가량 남았죠 이 경우에는 하나 더 사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 무역품 같은 경우는 무게가 0.5 라 99개를 사시게 되면 49.5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49.5면 지금 한 3세트 정도를 더실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한 150에서 200 정도 여유를 남겨 두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현재는 특수품 교환 및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 나가기를 눌러서 마을을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보 뭐 목적지를 눌러서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마을 나가기 눌러서 나가는 걸 처음부터 습관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다음 마을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월드경영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좌측에 가상패드를 이용한 수동 조작 그리고 좌측 상단에 마을 이름 누르기 그리고 시세를 누르셔서 해당 마을을 목적지로 설정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창에서 그냥 자동이동을 눌러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가지 방법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사소한 운전 습관으로 식량 소모량이 결정되니까 처음부터 이 목적지를 설정해두고 이동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목적지를 이렇게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동을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퀘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지나가다 만나는 퀘스트는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월드경영 레벨이 낮을 때는 이퀘스트로 얻는 경험치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속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용하는게 이득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가속이 익숙하지 않아서 가속을 하다가 퀘스트를 놓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속으로 인해서 절약할 수 있는 식량은 거의 뭐한 100단위 그 정도밖에 안돼요자 이렇게 첫번째 마을인 벨리아 마을에 도착하시게 되면 이제는 특수품 교환과 판매를 모두 할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는 해당 마을에 판매가 가능한 파란색 테두리의 아이템은 모두 판매를 해주시면 돼요. 이때 한개의 마을에서는 최대 99개까지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0개를 갖고 있어도 99개밖에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노란색 테두리 아이템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놈은 내가 가는 마지막 마을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글리시 마을이 되겠죠? 뭐 만약에 나중에 식량이 많아져서 2회 판매루트를 이용할 때는 중간 경유마을에서 판매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물건을 판매할 때짤팁 하나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품을 판매하게 되면 약한 380만 은화 정도가 되는데요. 이 도전과제 창의 업적에 보시면 은화 1 0 0 0만을 획득할 때마다 은화 10만을 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10만이 뭐가 이렇게 많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역품 3개를 한 마을에 판매했을 때 실제 저희가 얻는 이득이 약 195만 은하에요 195만원 팔고 10만원 받으면 5기 때문에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습관이 되면 어, 나중에 판매액이 뭐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꽁으로 마우스 클릭만 해도 100만에서 120만 은하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판매해 주시면 되고 특수품 교환창으로 넘어오면 이것저것 있는데 이거 뭐 신뢰도가 모자라서 초반에는 살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 자원, 그리고 영양식, 그리고 블랙펄 이세 가지만 땡길 거니까요. 우선 자원이 나온다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00으로 3,000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요거한 150% 정도 이득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초반에 자원이 없을 때 자원이 계속 뭐한 가지만 나올 때가 있어요. 뭐점마만 계속 나온다거나 철광석만 계속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밸런스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사고 안 사고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수품 교환까지 마쳤다면 이제 아까 구매했던 것과 똑같이 아래서부터 구매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마을을 나가주시면 되는데 마을을 나가기 전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해 두시는게 유리합니다. 자, 시세를 누르셔서 앞으로 갈 마을을 목적지로 설정해 주시면 이런식으로 차례차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렙 이전에는 서부경비캠프에서부터 글리시까지 이동하는 루트를 추천드리고요 10레벨이 돼서 마차를 만들었다면 서부경비캠프에서 칼페온 북부의 플로린 마을까지 또는 칼페온 마을까지 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레벨이 되시면 서부경비캠프에서 트렌트 마을까지 모든 루트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델페 전진기지에서 무역품을 파시게 될 텐데 무게가 남는다면 이 하피깃 부채는 무조건 사는 겁니다. 무조건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델페 전진기지는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글리시 또는 플로린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무게가 부족하면 바로 다음 플로린이나 글리시에서 팔아주시면 돼요. 부채를 자 아무튼 이렇게 목적지 설정까지 완료해주시면 마을을 나가주시면 되고요. 마을을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목적지를 눌러주시면 마차가 뜨그덕 뜨그덕 거리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영지 맵 한번 눌러서 이벤트가 어느정도 있나 확인을 해주시고 가다가 이벤트가 나오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서 글리시 마을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시면 이벤트 종료시에 아이템을 얻을 수있고요 영지민 레벨 총합이 나오는데 이 레벨 총합이 높아질수록 아이템을 얻는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지민 4명을 항상 고정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하다보면 띵 소리가 나면서 우측에 떠돌이 상인 출현이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 영지맵을 눌러서 이녀석의 위치를 파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진행하고 있는 루트에 있다면 잠시 들려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초반에는 패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찾아가는 게 식량이 너무 손해입니다 최소 5천 이상 날릴 테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같은 경우는 각 마을의 무역 상인에게 무역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무역품 한개당 0.01씩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개를뭐다 구입하시게 되면 2.97이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일정 수준을 달성할 때마다 특수품 교환에서 교환할 수 있는 품목들이 이런 식으로 해금되게 됩니다 아뭐 가장 좋은 건 역시 블랙펄 200이겠죠 이때 친밀도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인과의 친밀도를 올려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식으로 내가 목표로 한 종착마을에 도착을 하셨다면 무역품 및 특산품은 모두 판매를 해주시고요 월드경영 종료를 눌러주시면 결과창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을에서 식량을 구매하시면 이 식량은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이 식량을 반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량 그냥 구매해 주시고요 월드경영 종료하실 때요 마을 나가기 눌러 주신 다음에 이 식량이 50 소모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고 이 월드경영을 종료하시면 식량이 반영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초보자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이 등급 결과창은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S 나온다고 해서 뭐 주는 것도 아니고요. D 나온다고 해서 뭐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월드경영에서 이걸 했다 정도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결과창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구매 금액이 3천만이고 판매 금액이 3 6 80만 정도 되니까 한7 0 0만 정도를 이득을 본 거네요. 자 그리고 저희는 특산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누르고 종료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종료할 때 마차에 가지고 있던 식량은 다시 무역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역소를 눌러보시면 제 입장 가능 시간이 5분으로 떠 있어요 이때는 아까 종료했던 마을인 글리시 마을부터 재시작을 하게 되니까 아까 왔던 서부경비캠프부터 글리시까지의 루트를 거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영지이전입니다. 어느정도 진행을 하셔가지고 월드경영 레벨이 13 또는 14정도가 되면 영지이전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영지이전 같은 경우는 이틀이 소모되므로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야 15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루트에 위치하고 있는 세렌디아 자치령 또는 칼페온 북부가 효율적이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칼페움 북부에 이벤트 등장률이 최근에 하향 패치되었기 때문에 세렌디아 자치령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월드 경영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봉인된 보물상자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인벤토리 창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디서 여냐면 마을에 있는 이 무역상인 표시를 눌러주셔가지고 무역상인에게 이동을 하시면 약간의 은화를 소모해서 상자를 열수 있습니다 이 봉인된 보물상자에서는 블랙스톤부터 시작해서 흑결정, 블랙펄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기 때문에 월드경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무게가 부족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여시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월드경영의 시작 그리고 끝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구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